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MLCC 관련주마저 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그동안 이 MLCC 관련주가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인해서 어, 그닥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 이 2차전지가 뜨고 또 테슬라가 살아나면서 이 전장 부품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로 MLCC 관련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 뭐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MLCC 관련주입니다. 아주 작지만 고급부가 가치인 산업인 이 MLCC 관련주. 어,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ADAS, 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이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기대로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여기서 보시기에는 이 기판이 이제 MLCC, 어, 상당히 뭐, 이, 커 보이죠 여기서는 음, 하지만 어, 이 손에다 올려놓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작은 크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는 무라타가 1위입니다 점유율 34% 삼성전기 24%로 점유율 2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고 또이 mlcc가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스마트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15,000개 가량이 전기차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MLCC주, 어, 당분간 뭐2차전지가 가고 또 전기차가 간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 바로 이 MLCC주입니다. 어, 그리고 이 MLCC주는 MLCC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살펴 간단히 살펴보면 IT나 전장 쪽에 수명도 상당히 길죠. 15년 이상 견뎌야 되고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 전장 부분의 수요가 이 MLCC의 상승을 아마 견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MLCC 관련 주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윈텍 14.5%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대장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퍼는 307배. 이렇게 성장 산업은 고포에 사서 저파에 팔아야죠. RF 세미가 시가총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정리했을 때 실적을 보시면 오늘 안 올른 종목은 아모텍, RF 세미 다적자기업 외에는 다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이 어, 상당히 고속성장하면서 고포고 또 시가 총액이 낮고 부채가 낮을수록 어잘 이제 유심히 좀 살펴봐야겠죠. 뭐 삼성 전기 시가 총액 어 지금 11.3천억이지만 뭐 3% 가까이 이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보다 훨씬 작죠 이게 시가 총액이. 어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계속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대주전자는 저번 시간에 이제 10만원 선 바로 밑에 있었지만 이제 돌파를 했죠. 그리고 사마콘덴서 퍼는 19배입니다. 여기서 사마전기나 사마콘덴서, 삼성전기나 요게 어, 퍼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 낮은 수준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이들의 차트에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F 세미, 어, 음, 음성인식, 관련된 이 콘덴서 종목 이었죠 오늘 상승률로는 이제 그닥 작았지만 추세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천원 선을 상당히 이제 윗꼬리가좀 달리면서 아직도 뚫지 못하고 있는 선이 4천원 선입니다 아모텍 통신용 차량용 mlcc죠 지금 전에 있던 고점 라인 바로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얘는 이 10만원을 돌파를 했지만 살짝 이제 좀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매물을 어느정도 소화하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 지금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죠 윈테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항선 나인대를 한번 돌파했고 요 꼬리 때 물렸던 요 많은 물량이 어느정도 좀 정리가 되면 또 상승세를 더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 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어,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지, 또, 어, 크게 반등을 하면서 거래량을 실리면서 뚫을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얘는 MLCC 2형 필름 세계 1위입니다. 역시 세계 1위답게,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관련해서 뭐 아주 좋은 흐름을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네온테크 어, 바닥에 있죠 이게 mlcc 절단용 장비 관련주입니다 삼성전기 세계 2위죠 어, 지금 2위 답게 한번 어, 28000원대를 뚫을지 한번 좀잘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마콘덴서 어,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얘는. 어, 테슬라 관련해서도 뭐 움직이고 어, mlcc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바테 얘는 20, 어, 지금 양산을 이제 20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